궁극기를 쓰셨구나. 어, 나도 궁극기를 써서? 오!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어, 핑크 와야지아와 우와! 어, 이번에 해볼 버켓몬. 자 괴력몬입니다 여러분들. 강력한 근육들로 적들을 뚝가 패줄 거예요. 자 그래서 사용할 스킬은 인파이트와 폭발펀치 이렇게 두 가지 스킬을 사용할 거예요. 자 그래서 진입 물건은 기압의 머리띠, 힘의 머리띠, 예리한 손톱 이렇게 세 가지 아이템을 들고 갈 겁니다. 자 배틀 아이템은 탈출 버튼, 만병통치제, 둔나 뭐 스모크 이렇게 추천드리고 있고요. 저는 요번엔 탈출 버튼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 현재 괴력 괴령몬은 메타 상으로 조금 많이 저평가되고 있는 포켓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. 하지만 여러분들 괴령몬의 파워는 생각보다 강력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자 그럼 우리 아주 많은 주먹을 적에게 쏟아 붓는 우리 오라오라 괴령몬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! 가디안 정글을 간다고 하네요 어, 나쁘지 않지 뭐 빨리 성장하고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어,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생각이 있으시겠지 가디안님이 자 좋아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손모크랑 위쪽 가도록 하겠습니다 촛, 다 먹었어요 뭐야 이거 너, 얘네 왜 이래 얘네 왜 이래 어, 어 너네 이거 좋은 걸까? 자 찰자 자, 어그로 끌어 어그로 끌어 어그로 끌어 아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다고 얍얍 얌? 얌? 지 좋아 그걸 먹고 싶었구나 <웃음> 이거 안돼안돼 안 돼. 들어가면 만들안돼들어가만안돼쇽자 버쳐 버쳐야 돼괴농모는 어쩔 수버텨야돼아못 잡네 이거 자 괜찮아 괜찮아 자 나이스 아직 내가 레벨 5못 돼서 이게 레벨 5가 돼야 조금 이게 딜이 들어가는 맛이 났는데 아 너무 못 컸어요 좋아 아 됐어요 됐어요 갈가부 먹었어요 위쪽이세명이 끌려서 먹긴 먹었는데 위쪽 한번 스틸 될까? 냥. 아, 어, 궁극기, 하나. 어, 그쪽으로 가시겠다, 그럼 가세요. 어, 폭발, 펀치 아, 완주스임 좋아. 이 파이트도 완벽하게 됐어. <웃음> 이겼어. 폭발, 펀치 나이스. 좋아, 죽어. 안 <웃음> 됐다, 됐다. 죽어. 좋아. 어, 아, 대박이야. 어, 계렁몬 캐리했어. 좋아요. 계렁몬이 캐리했어. 그런 좋은 포켓몬 같고, 계렁몬은 떼진다고. 비키, 먹어주면 될것 같습니다. 어, 그래, 너 죽어. 자, 막혀봤구요. 살살 빠졌다가. 자, 질, 감당 안 될걸? 니네 질, 감당 안 될걸? 감당 안 될걸? <웃음> 어, 죽엉 어디가? 어디가, 우리, 거부기 어디가? 아직 자, 피해요. 살짝 피해줍니다. 자 차라리 2때 빨리 집에 가자 나이스 가디안 뭐야 멋있어 그렇지 가디안이 신의 한 수였어 정글 가디안 좋아 자 기다립니다 아직 저희에게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거북강이 궁극기 쓸 거란 말이에요 그거 빠져야 저거 빠져야 돼 저게 빠지고 들어가서 지금 때려요 좋아 가디안 잡아줄 거야 가디안이 잡아줄 거야 냠! 좋아 <웃음> 일로와 감히 궁극기로 스틸을 하려고 했지 니가 아이고 안되지 일로와 폭발 터치 하나 둘가 어세 좋아 강력하다 아이 진짜 세다 좋아 좋아 좋아 나쁘잖아 나쁘잖아 어, 에? <웃음> 아이고 영아 뿌리 두들겨 맞아볼까? <웃음> 아이고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이자식아 어디가 이자식아 뿌리 <웃음> <꼬리> 말고 더안가나 <도망가. 웃음> 이제 이쪽으로 하나 둘셋넷다 죽어버렸다 어 아, 죽어버렸다 이 말이에요. 오. 피해! 좋아 좋아! 아이 멍기 안돼! 안돼! 안돼! 안돼! 막아! 막아! 어떻게든 막아! <웃음> 뭐하냐고왜그러냐고 진짜! 그러면은 막타를 내가 먹어야지! <웃음> 아 졸리 앱소리가... 어 계룡보니가 좀 약하다고 생각을 하나본데? 죽어볼래? <웃음> 아 됐어요 아 생각보다 세죠 빠져서 이에이팜 먹어주려 할게요 지금 아래쪽이 세명이야자 노립니다 노립니다 들어올거지 들어올거지 뭐 어딜 들어와? 개령원이 초반에 무리를 하시면 안 돼요 알통원일 때는 최대한 기다려 잠시만 앗! 아, <웃음> 어, 안녕 알토스야? 나는 개롱몬이야 아니 알토몬이야 지금. <웃음> 자 폭발 펀치 배웠습니다. 자 아주 좋은 킬각을 보면서 싹 들어가는 센스! 자 이제 폭발 펀치 배웠으면 전과는 다른 딜량이 나올 거예요. 폭발 펀치하고 이파이트 배울 때까지 버티세요! 버텨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답니다! <웃음> 됐다! 아 뭐야? 왜 이렇게 약해? 자이 파이트 찍어주면서 자 아래쪽으로 바로 갈게요 나 오라오라 좋아 어 영통 어 잠깐만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네, 선생님 하. 자 오라오라 하아 죽어 아 제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기합의 머리띠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번 살았다 자 이래서 무조건 들어주는 게 좋아요 기합의 머리띠는 자 이제 먹고 있죠 궁극기 어, 오라오라 아 곧널 심판할 것이다. <웃음> 자, 도망가, 도망가. 아니, 아니, 뭐야? 뭐야? 여까지 기 닿는다고? 어. 자, 됐어요. 어,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어, 앱 소리가 위험한데, 싸울 걸, 말이지. 자, 오뭐오왜오어 오빠, 죽빠 오빠, 오빠, 죽빠아빠 오빠, 오빠, 오빠, 오빠, 오빠, 아 무리를 하지면 안 돼요 사실 킬각을 잘 보고 들어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로또 로또 일단 트라이 혼자라도 트라이 저희 팀이 로토 무에 아주 몰빵을 해줘갖고 갈가보기는 뺏겼지만 그래도 요거 아주 깔끔하게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야 이거 진짜 대박인데 자잘 풀렸어요 잘 풀렸어요 그리고 야도란이 올라오죠 우리 핑크 더야지 어디갔고 어, 핑크 둬야지 주공 다오라오시 키네시스 아 궁극기를 쓰셨구나 아, 나도 궁극기를 써서 <웃음> 어 피크 떠야지어 죽어 좋았어 아 대박이야 대박이야 아 밀어 넣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들어가 버렸다 <웃음> 자 폭발펀지 자 하나 오라오라 하 안돼 안돼 죽지 마아나 죽는다 자 아니야 오라오라 하자 일단 밀어내는 것만 해도 중요 <웃음> 어서요. 음. 아, 힘들어. 너무 힘들어. 근데 이거 나꼴리 부족해서 이게 맞나 모르겠어요. 야, 야도는 일단 뚜해 야도는 일단 뚜해 야도는 뚜해서 포인트를 얻어. 아, 진짜 그냥 넣으러 갈걸. 아, 모르겠다, 이거. 모르겠어. 아, 그냥 꼴 넣으러 갈걸. 진짜. 얘네들 진짜. 왜 이러는 건데. 자, 일단 몰라. 아니가 이겼나? 이겼나 몰라요? <웃음> 아, 너무 힘스러워. 나꿀못 넣었어. 자, 진량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졌지만 잘 넣었어요. 그리고 마지막 판한번 보도록 할게요. 자, 비록 MVP는 못 얻었지만, 8만, 5만, 그리고 야, 이 정도면은 충분히 메인 빌러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수 있겠네요. 자, 우리 강력한 괴령몬, 픽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지만, 아 그래도 정말 괜찮은 픽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괴령몬이 절대 약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우선 오늘 영상, 자, 오라오라 괴령몬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감사합니다.